2 1일에 방송된 mbc 1일 드라마 마녀의 게임에서는 주범석에게 천하그룹 특별수사를 자신의 선에서 마무리 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장서희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술에 취한 강지호를 발로 차버린 정혜수는 또 헛짓거리하면 죽여버린다 라고 경고 후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맞은 얼굴을 보던 강지호 는 욱신거리네 꿈 아니었나 분명 집앞에서 해수 만난 것 같은데 라고 말했고 집을 나서다 정혜숙 과 강한별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젯밤에 만난 것 같다는 강지호의 정혜수는 내꿈 꿨어? 맞는 꿈이라도 꿨나? 잘못한 게 많으니까. 제발 저려 뒤지게 맞는 꿈이라도 꿨나보지 뭐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때 둘이 싸웠냐고 묻던 강한별 은 소풍에 가자고 말해 두 사람은 어색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청소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들어온 정혜수는 언젠가 강한별과 이런 곳에 살라를 꿈꾸며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자신의 집을 청소하는 정혜수를 cctv로 보던 주세영은 정혜수 힘든 일 있을 때더 밝고 씩씩한 척하는 건 여전하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정혜수를 가엾게 여겨달라는 서류경의 말을 떠올린 그는 넌 내가 가엾게 봐야 할 상대 그 이상 이하도 아니야. 라며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소하다 전화를 받은 정혜수에게 주세영은 손끝 야무지고 긍정적인 분 같네요. 카메라로 보고 있어요. tv 위쪽. 잠깐 지켜봤어요. 일주일에 한번 전담 도움이 가능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일정 조정하면 가능하다는 정혜수의 그는 요리도 가능하세요? 부탁드릴 때만요. 페이는 넉넉히 드릴게요.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해주시고 다음 주에 또 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혜수는 목소리가 낯설지 않다며 위아해했고 주세영은 내 오피스텔 쓰레기를 치우고 나와 내 남자가 먹을 음식 내 손으로 만들고 진실을 알게 되면 내 표정이 어떨까? 라며 넌 절대 우리 엄마 딸이 될수 없어. 내 남자 강지호도 내가 가질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강지호는 주범석에게 유민성 사고 차량 블랙박스 파일이 없었다며 천하그룹에서 손을 썼을 거라 말했습니다. 그는 이나는 아버지를 위해 대표 자리를 포기하면 했지 그런 짓할 놈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표 사고로 가장 큰 혜택을 입거나 입을 예정인 사람 설 상무님이 떠올라서요 라고 말했고 주범석은 합리적 추정일 뿐이야 가장 큰 오류가 뭔지 아나 우리 집사람 그런 짓 절대 못해 날개 잃고 하강한 천사거든 내가 나서지 않으면 비어있는 대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해 착해 빠져서 라며 서류경을 향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마연덕과 대화를 나누던 서류경을 유인아가 데리고 온 강지호와 만나게 됐습니다. 유인아는 강지호에게 사고 난 부모님을 보여드리며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본적 있지? 아버지는 처음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을 본 강지호는 내 아버지 뵈니까 갑자기 내게도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겠지 싶더라 라고 털어놨고 유인아는 어머니 술만 드셨다 하면 재벌 2세로 각색된 아버지? 내가 너라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생물학적 아버지. 찾아냈을 거야. 하는 게 힘일 수도 있지. 라고 말했습니다. 유인아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한 강지호는 부모님이 얼른 일어나실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한 유인아는 이제 솔직히 털어놔보라고 물었고 강지호는 해수하고 결혼 안 한다. 한별이는 다른 문제야.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때 강지호를 불러낸 서류경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두 아이가 마음에 둘만 하네요 강지호 검사 한 명은 주세영 내 딸인 거 알죠 나머지는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도망쳐서 홀로 남겨진 가여운 정혜수 라고 말했습니다. 보육원 후원자가 서류경인 것을 알게 된 강지호는 깜짝 놀랐고 서류경은 저 하늘 끝까지 올라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걸리 겠죠 어쩌면 평생 하늘 끝 언저리도 못다 하보고 이번 생이 끝날지도 모르죠 아래로 추락하는 건 빛의 속도겠죠? 우리 세영이 강 검사한테 어느 쪽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비상 아니면 추락이라고 말했고 강지호는 세영이를 사랑합니다. 세영이도 저 사랑합니다.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다는 말에 서류경은 그 약속이 진심이라면 유인아랑 파운부터 해야겠네? 그런데 왜난 세영이한테 아무 얘기도 못 들었을까? 결혼은 세영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천하그룹과 주지검장 지방과의 약속을 깨는 건데 그게 쉽겠어요? 비상과 추락, 둘 중에 한 표를 던진다면 난 추락 쪽이에요. 내가 강지호 검사를 아끼는 어른이라면 이렇게 조언하겠어요. 세영이 하고 정리하세요. 유인아와 혜수가 알아채기 전에 내 조언 받아들인다면 나도 강검사가 원하는 거 하나 내어주죠. 천하그룹 특별수사 깔끔하게 정리하게 해줄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서류경은 유인아가 하이난백화점 합작권을 잘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화를 받고 마연덕이 좋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주범석은 왜 아직 결혼 얘기가 안 나오냐 물었고 서류경은 결혼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다며 천하그룹 특별수사 순통을 조금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에 주세영은 더 조이셔야 해요. 나를 위해 엄마를 위해 아빠를 위해서요. 라고 말했고 주범석은 아무리 그래도 주씨 핏줄이 아니라 그런 것 같다며 하지만 행실은 너하기 나름이야. 간간히 내 귀에도 유쾌하지 않은 얘기가 들려. 다 정리해 라고 혼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주세영은 진짜 세영이는 죽었어 라며 서랍 속 구두들을 보며 주세영은 나야 라며 집어던져버렸습니다. 주세영은 마연덕을 찾아 서류경 딸로 사는 것이 원래부터 자신의 옷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마연덕은 그런다고 천한 핏줄이 어디가나 라고 말했고 주세영은 제가 듣기로는 회장님 출신도 원래부터 귀하셨던 건 아니던데요. 라고 말해 물을 맞았습니다. 분노한 마연덕은 그런다고 네가내 손자며느리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주제를 모르고 감히 라고 말했고 주세영은 회장님이 제 뒤에 있다는 걸 엄마랑 아빠가 아신다면 어떻겠어요? 라고 협박했습니다. 누가 더이을게 많은지 밝혀보라 말한 마연덕은 자신은 몰랐다고 하면 된다고 받아쳤고 주세영은 무릎 꿇으며 이나 씨와 결혼만 할수 있게 해주세요. 시키시는 일은 뭐든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짜 딸로 사는 내 신세도 안쓰럽긴 하다 말한 마연덕은 설 상무아주 지검상 인연을 생각해내 너를 내칠 생각은 없다. 하지만 행실이 그래서야 차향보다 짙은 향수를 뿌렸어야 쓰나 지켜보마. 라고 답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주세영은 뭔가 다른 족쇄가 필요하겠네요. 그 족쇄를 찾기 전까지 숨죽인 채 머리를 조아리고 죽은 듯이 살아드리죠 라며 이를 갈았습니다. 주범석은 서류경이 천하그룹 특별수사를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말을 강지호에게 듣고 주세영을 유인아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는 건지 의문을 보였습니다. 강지호는 따님 결혼시키실 겁니까? 라고 물었고 주범석은 주세영이 유인아 마음을 잡으려고 아빠 찬스까지 쓰고 싶어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세영이 좋게 말해서 머리가 똑똑하고 나쁘게 말하면 머리가 영악하지. 천하가에 입성하면 볼만할 거야. 쥐락펴락하겠지. 녀석이라고 흐뭇해했고 강지호는 주세영에게 이용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노한 강지호는 주세영의 전화를 무시하고 정혜수와 강한별을 만나 소풍을 즐겼습니다. 이를 멀리서 지켜본 주세영은 강지호 딸이지 저 해맑은 아이의 눈망울, 미소 보기만 해도 터져나오는 행복한 미소 정혜수보다 저 아이가 더 강적이었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주세영을 발견한 강지호는 자신을 이용해 천하그룹 수사를 휘젓고 싶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건 처음부터 내가 아니라 인하였어 라고 말했고 주세영은 유인아를 원하는 건 엄마 아빠야 난 강지호 너를 원내 특별수사로 입지확고해지면 정식으로 말하려고 했어 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인아부터 부모님 마연덕을 상대해야 한다 말한 주세영은 겉으로는 유인아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척을 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강지호는 날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척 아니고 라고 말했고 주세영은 널 사랑하는 내 마음을 믿으라고 제발 이라고 외쳤습니다. 강요하지 말고 믿게 하라 말한 강지호는 내 눈앞에서 꺼져 라며 돌아섰고 이를 정혜수가 보게 됐습니다. 정혜수는 왜 주세영이 여길 왔냐 물었고 강지호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나 한별이 상처주기 싫어서 같이 온 거야. 마지못해 한 약속이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헛된 희망 갖지 마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류경은 주범석에게 나 감옥 보내줘요 여보 천하그룹 특별수사 내에서 선 정리해줘요 라고 말하자 주범석이 놀라는 장면으로 이번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서류경은 마연덕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고 이를 들은 마연덕은 설상무가 정말 옥살이를 하겠다. 거기가 호텔이지 감옥이겠어 라며 비아냥됩니다. 정혜수는 주세영에게 네가 한별아빠 결혼식장에서 도망치게 한그 여자야? 라고 묻습니다. 마연덕의 의선적인 모습에 서류경은 마 회장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라며 다짐을 하고 서류경은 당신 자리 천하그룹 내가 다 뺏어버릴 거야 라며 분노하는 장면이 비춰지며 예고편은 마무리됩니다.